생방송 무대 하려고 세븐틴 멤버들 전부 다 열심히,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. 저희 세븐틴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우리 캐럿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세븐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환이 이제 세븐틴 정한에 많이 입혀진 느낌이죠 저는 계속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어찌됐든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희 팀에 정환이 말하는 세븐틴에서의 정환은? 어... 귀여운 분이? <웃음> 아 진짜 어? 형이 있어서 팀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게형님하도당연해지는 어. 거를 네. 형이 항상 이렇게 워줘서 너무 고마워 멤버들이야 사랑이야 의미가고 네. 됐어요 음. 당연히 가장 옆에서 소중하고 뭐 없으면 네.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할것 같아 음. 야 근데 너 진짜 세워도 잘생겼다 너. 역시 꽃미남이다